안녕하세요 살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를 망치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망치는 그첫 번째 습관은 클렌징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언제부터 메이크업을 했어요?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 고등학교 때 중2쯤에 입문했다고 라 말을 하거든요. 그러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실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끗한 클렌징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는 깨끗하게 지워야겠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아마 중2 때쯤 되면 이제 그 2차 성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거든요. 사실 그때 성호르몬에 의해서도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날수 있는 시기에요 근데 애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아 내가 화장을 해서 얼굴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 얼굴이 지저분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얼굴을 굉장히 뽀득뽀득 과하게 씻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생각보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만져보면 피부가 거칠고 금방 붉어지는 그리고 뭔가좀 잘못 사용하기만 하면 트러블이 잘 생기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피부 장벽이 망가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렌징 방 하는 방법만 바꾸어도 피부 장벽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피부가 물과 접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피부가 훨씬 더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얼굴 세안은 2, 3분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를 망치는 두 번째 습관 친구따라 화장품 사지 마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 향이라든지 발림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화장품 성분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개선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화장품을 만들 때는 웬만하면 될수 있으면 최대한 EWG 그린 레벨에 맞춰서 화장품을 생산합니다. 즉 뭐냐면 화장품에 의해서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성분들이 최대한 어 정말 많이 배제되어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근데 내가 어떤 특정 성분에 약간 좀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 피부에 맞지 않다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게 사실 천연 성분이라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라 생각했던 그런 성분에도 사실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내가 필요한 화장품을 골라서 이틀, 삼일 정도 테스트를 해본 후에 그 화장품의 라인업을 사면 될것 같고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성분이 있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피부를 망치는 세 번째 습관 얼굴 세안을 하는 디바이스를 매일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. 사실 저도 작년쯤에 약간 브러쉬 타입의 진동으로 된 이런 얼굴 세안 브러쉬를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걸 사용한 느낌은 좀 약간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이었지만 얼굴이 굉장히 건조했어요. 그리고 사용한 직후에는 그 다음날에는 얼굴에 화장이 너무너무 잘 받은 거예요. 아,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얼굴이 좀당이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내가 뭐 보습을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웬걸? 한 이틀 날이 되었을 때 얼굴이 너무 뒤집어지고 각지 너무 일어나서 이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정말 막 필링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. 물론 이 브러쉬를 쓰는 것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약간 때밀이를 한 느낌이었습니다. 어 우리가 약간 필링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. 약간 때밀이처럼 밀어내는 고마지 필링을 좀 약간 좀... 강하게 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안제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희 환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환자분들이 저희 시술하고 나서 물어요 원장님 저 이거 얼굴 세안 디바이스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? 이렇게 묻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세안제 디바이스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? 라고 여쭤보면 어, 매일 사용하죠 저녁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부터 어, 이틀에 한 번은 꼭 써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너무 과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피부과 갔다 온 일주일만 좋고 그 다음 일주일부터는 피부 케어가 안 된다고 즉 뭐냐면 너무 과하게 클렌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내가 만약에 세안제 디바이스를 사용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, 한 번만 하시고요. 겨울처럼 약간 선선하고 건조한 이런 날씨에는 이주일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.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피부의 장벽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